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리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의 일반 도로에서의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속은 35에서 60km 사이였으며 지역은 강화도, 성모도 내에서. 연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. 총 주행거리는 11km 정도 테스트 구간이었습니다.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현재 5,274km인데 5,271km부터 5,281km까지 11km 정도 테스트 구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 연비가 1 3 2 k m 까지 올라갔는데 출발할 때의 연비는 12.2km 정도 되었습니다. 강화도 성고도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. 일반 도로라서 주행 속도 아주 낮습니다. 30km에서 60k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.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도로에서 과연 돌려 투싼 1.6 터보 가솔린은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총 시간이 한 9분 정도 걸리는 듯합니다. 11km를 그 정도 걸리시니 꽤나 많이 걸린 시간이죠. 전체적으로 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총 주행거리가 5,275km 정도 됐고요. 연비는... 13.5 아 13.6까지 올라갔습니다. 일반 도로에서 투싼이 보여주는 연비보다는 조금 더잘 나오는 듯합니다. 문제는 중간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. 차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구간이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. 차량의 속도는 30km 35km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속도는 30km 25km 아,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연비는 현재 1 3 6까지 나옵니다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5276km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 구간은 1 1 k m 정도 강화도 성모도 내에서 성모 대교로 빠져나오는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호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지만은 달릴 수 있는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. 지금 30km 40km 정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3.6km 그대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276km 달리고 있습니다. 차량 속도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아, 그대네요 아, 연비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. 현재 13.6km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13.5km의 리터당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,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5,276km가 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올 1월에 출고 등록해서 현재 5개월째 타고 있습니다. 아, 차량의 속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. 그런데 연비는 13.5km/L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속도가 나질 않고 연비 또한 올라가지 않습니다. 속도는 조금 올랐습니다. 현재 연비는 13.6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5,200. 76km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5281km까지 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아직 4km 정도 더 달려야만이 오늘 테스트 구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성모도는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. 지금은 성모대계관에서 강화도에서 다리로 건너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옛날에는 배를 타고 속모도로 갔었죠. 아 연비 좋아졌습니다. 현재 연비가 13.8km까지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량의 속도도 50에서 60km 정도 조금 이전보다는 상승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연비 13.9km 나왔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5,278km가 되겠습니다. 아직 3 k 로 정도 더 달리면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이 끝나겠습니다. 연비 14.0까지 찍었습니다.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. 일반 도로에서의 차량이 보이는 연비치고는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. 현재 차량의 속도는 50에서 6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연비 0 1 k 로 떨어졌습니다. 13.9를 찍고 있습니다. 현재 연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14.0킬로이며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5278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비 14.1까지 올라갔습니다 0.1 다시 올랐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현재 40킬로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나지 않지만 차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연비가 조금 상승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차량의 속도는 40에서 50km. 총쟁거리가 현재 5,279km이며 연비 또한 상승하였습니다. 리터당 14.2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연비 오늘 아마 최고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연비 조금 떨어졌습니다. 현재 연비 리터당 14.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5279km를 달리고 있습니다. 아직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 2km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연비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. 현재 연비 리터당 14.0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현재 5279km가 되겠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은 오늘 총 테스트 구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차량 조금 연비가 올라갔습니다 현재 리터당 14.1킬로를 찍고 있고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5 2 7 9 k m 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비가 조금 올라서 14.2킬로를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5 2 7 9 k 로를 찍고 있습니다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아 연비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 14.1킬로를 찍고 있습니다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5279킬로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2킬로 정도만 더가면 오늘의 테스트의 총주행거리가 끝납니다 아 현재 연비 14.2킬로를 리트당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의 총주행거리는 5,280킬로를 찍었습니다 1킬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돌류 투싼 1.6 터보 가솔린 4WD의 일반 도로 강화도 승모도에서의 평균시속 3 0 k 로에서 최대 6 0 k 로까지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시작지점의 테스트 구간에 첨보인 연비는 12.2킬로를 리터당 보였습니다 출발시점은 5271킬로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5,281km를 보여서 전체 총 테스터 구간은 11km였으며 도착 지점에 보인 차량의 연비는 14.2에서 조금 떨어졌다가 14.0 다시 14.1까지 찍는 연비를 보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